무궁화꽃 하면 우리 60년대, 70년대의 태생들은 무궁화꽃에 대한 노래나 또 무궁화꽃은 애국을 상징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어려서의 무궁화꽃의 추억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궁화꽃 있는 대로 무궁화꽃이 필쯤에 무궁화꽃에게 달려가서 무궁화꽃을 따서 아카시아 나무가 반드시 옆에 있거든요. 그럼 아카시아 나무에 무궁화 그꽃 안에 있는 수술을 따고 거기에 활짝 피게 한 다음에 가시나무에 꽂혀서 그것을 바람개비처럼 돌렸던 그러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 하면 나라가 생각나는데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오징어 게임이 또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꽃입니다. 또 무궁화 꽃 피지 않은 그꽃몽오리를 이렇게 억지로 피면 되게 예쁘고 작은 꽃몽오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가시나무에 꽂아서 작은 무궁화 꽃 바람개비를 돌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많이 우리 서로 어, 가져야 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좀 힘내시고 또 무궁화 꽃이 제가 항상 운동하는 코스에 너무나 예쁘게 피어있어서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났답니다. 예, 어, 요, 이 색은 어, 좀 다른 색이어서 제가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무궁화꽃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 무궁화꽃 하면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